그이 그동안 숨겨왔던자 마이콜의 코끼리 오늘 한번 봅시다. 보고 받고 영전 갑시다. 방구 끼면 달렸는데 와, 때그 냄새, <놀람> 냄새가 습니다 이거 그거 꽃 냄새예요. 꽃냄새가 요즘에 씨발 방구 냄새냐? 스타터 <놀람> 오, 공포 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고자 아, 신속히 돌아. <웃음> 저청 이상 소리 나. 뭐 h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미쳤다, 나한테 아들 직으로달려와본다오짝이야 죽어 와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오씨. 죽어 죽어 죽어 주작하지 마, 씹어놓아. 어딨냐? 뭐? 대과고 뭐, 보너다 진짜 주작같 어? 진짜 던 놈이? 몰라. 신기 떨어졌다. 불꺼주려 가서 여자 한 기접하고 와라. 여자 한은 기접하고 오라고. 불꽃면저불 키는 게더 좋아. 불 꺼면. 오 못해.. 너 단백질 지금 102% 가야 되는데 100% 넘어 버렸잖아 꽉 찼잖아 변화 어? 찼어요 자, 여러분들 자, 마이콜 기저 한번 봅시다 꽤할딱기 먹고 자, 오늘 방송하고 자 오늘 영정 한번 갑시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동안 숨겨왔던 자 마이콜의 코끼리 오늘 한번 봅시다 보고 영정 갑시다 음, 영정 가게 마이콜 코끼리 한번 보자 출장하시만 부탁드릴게요 야, 야 잠깐만 움직인다 움직여 움직여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너가 아까쯤에 우리랑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가 요 어? 나와봐 너가 그 밖에 있는 거 알아? 뭔한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떠도는 거야 나와서 얘기해 봐 나와봐 남자여여자여너 뭐? 뭐라고? 어?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이지? 뭐? 밖에.. 말을 안.. 뭔가.. 온갖... 올러가게 어, 지혜기를 들어달라는 거그만 지혜기를 들어.. 무슨 뭔 소리냐? 뭔 소리 뭐야? 어? 아, 개간지니님 24개 감사합니다 24개 감사해요 자,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뭐야? 뭐야? 야 e 어? 뭐야? 뭐야? 기운도 안 났었대. 기운안 났어, 기운안 났어, 기운 났어. 나도 몰랐어. 와, 씨. 기운도 없었는데, 뭐야? 바람이 부은 것도 아닌데, 이거 뭐야? 어, 씨발, 담배 피다, 씨발, 먹구멍 걸려볼 뻔 했네, 아무튼. 다시 한번 들어갔나? 와, 뭐야, 이 뭐. <웃음> 누가 오줌을 샀다 가면은 키가 2미터가 넘는단 소리야 키가 2미터가 넘는단 소리야 물줄기가 저기서부터야 어? a m e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뭐 빨리 빨리! 와, 빨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뭐야? 야, 시발야, 뛰어, 뛰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지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와. 뭐. 어. 와. 너 오면서 뭐 방구 뀌면서 달렸냐? 씨발, <웃음> 냄새. 와, 씨발, 냄새. 개새끼.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씨발, 저거 냄새. 방구 뀌면서 달렸는가 하면, 와, 따 냄새. 방구 에면 달렸는가 와, 따 냄새. 방면가꽃 냄새에요. 꽃 냄새가 요즘에, 씨발, 방구 냄새냐? 와, 방구 뀌면서 달렸는가 하면, 와, 갑자기 냄새 뭐. 와. 얼마나 긴장했는가, 방구도 안 나와요, 솔직한 말로. 씨발, 와, 방구 깊이 살려볼 겁니다, 씨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장 부탁드려요. 어?